아이라이너를 1차로 그렸고요. 아이라인을 하나 더 사용해줄 거예요.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브라운 색상을 이용해서 저는 눈과 눈 사이가 멀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을 살짝 이렇게 아래 부분 앞을 터주면서 이크 초코 라떼 표현을 입는다. 속눈썹이 준비가 됐거든요?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 저는 가닥가닥 붙이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속눈썹을 가닥가닥 오늘 붙여줄게요. 요렇게 가닥가닥 잘려진 속눈썹을 이용해서 오늘은 기존에 있는 속눈썹 아래에다 한붙여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붙이기도 하거든요. 아래에다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 올려주고 손눈썹있죠속손썹 아래에다. 이렇게. 자, 돌려주세요. 어, 이게 아주 접착력이 이렇게눈 꼬리 부분은 눈 언더 아래 붙여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얘는 위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만 위에 올려줄게요 다 여러 분 해서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는데요 확실히 속눈썹을 붙이기 전과 후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죠